안녕하세요 수민서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를 하면서 쇼파를 새로 구매하였는데 구매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요 구매 포인트는 예산, 디자인, 소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본인에 맞게 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소재는 편안함의 정도나 착자감, 제품의 가격에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운이 좋아서 전망이 좋은 곳에 살게 되어서 밖을 잘볼수 있는 소파의 구조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쇼파를 구매하실 때 디자인이나 소재 정도만 신경을 쓰시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생활은 거실에서 이루어집니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자녀들과 놀거나 잠시 낮잠을 잔다거나 하는 대부분의 행동 패턴이 거실에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행동에 따라서 거실에 비치될 가구들이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야 합니다. 제 가족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한 30% 와이프가 낮잠 자는 것을 한 20%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한 30% 밖에 경치를 감상하는 공간 20%의 비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맞는 쇼파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쇼파가 놓일 공간의 치수를 측정을 하고 그 공간 안에 어떻게 배치를 시킬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초, 초기에 생각했던 가구의 배치도입니다. 뭐 일반적인 가정인 경우인데요. TV가 있고 뭐 스피커가 있고 어, 가, 화분들이 몇개 있고요. 창가 쪽에 그 다음에 뭐 쇼파가 있고 어, 뭐제 2위에는 제가 레고를 놓기 위해서 뭐장식장을 하나 샀는데 그런 공간들을 생각을 했고 전체적인 거실의 공간에 80%를 좀 비워놓고 나머지 20% 공간에만 가구를 배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10% 정도는 TV와 스피커 공간, 화분들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쇼파를 위한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고 쇼파가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취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쇼파는 크게 일자형이나 카우치형 코너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자형은 말 그대로 일자로 배치된 형태이면서 옵션으로 수툴 이라고 하는 발받침대를 추가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카우치형은 일부분이 길게 좀나와있고요이 부분에 다리를 펴고 누울 수 있는 구조이면서 어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너형은 카우치형에서 긴 부분이 앉을 수 있게 된 구조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쇼파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기가 커지면서 뭐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일자형 카우치형 코너형 순으로 가격과 크기가 증가합니다 일자형의 경우는 스토리 이동을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에서는 매우 유리한데 누웠을 때 편안함이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수툴이 완전히 고정이 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입니다 그리고 카우치형과 코너형은 상대적으로 일자형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실이 어느 정도 이상 크기가 되지 않으면 거의 큰 작은 거실 안에 큰소파만 덩그러니 있을 있을 여지가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거실의 행동 패턴과 연결지어서 나에게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소파를 구매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하나가 로봇 청소기가 청소기 및 쇼파의 밑을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저는 샤오미 청소기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 쇼파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실의 가구들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청소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마룻바닥에서 놀거나 하기 때문에 쇼파 밑에 먼지, 쌓인 먼지들이 어, 뭐 아이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요 꼭 쇼파가 청소가 될수 있었으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샤오미 청소기 높이가 약 11cm 정도 되는데 쇼파의 높이가 어, 최소한 13cm 이상 되는 구조로 선택을 했고요 그 쇼파 받침도 역시 청소기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음,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음 지금 청소기가, 로봇 청소기가 쇼파 밑을 아주 잘 청소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집이 꽤큰 편인데도 코너형 쇼파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집에 크게, 집이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헤드레스트 부분을 좀 가변할 수 있는 구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접으면 벽면 공간이 더 많이 보여서 집이 커져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코너형의 경우에 꺾여 있는 부분이 접혀야 막히는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가변되어야 되는 제품을 구매, 구매하시는 구매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음, 헤드레스트가 접히거나 안 접혔을 때 차이는 상당한 네 비주얼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아, 제 키가 174 정도 되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한 90에서 100cm, 1미, 90cm에서 1m 정도 높이는 돼야 기대었을 때 머리가 좀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키를 감안해서 헤드레스트를 폈을 때, 끝까지 폈을 때, 최대 높이가, 최대 높이를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카우치와 코너형을 비교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기존에 일자형의 수툴을 옵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간 활용도는 매우 좋았으나 수툴이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누웠을 때좀 불편함이 있어서 일자형은 제외하였고요. 그래서 카우치형과 코너형을 제 구매 선상에 두었습니다. 근데 저는 코너형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 집이 운이 좋아서 좀 전망이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우치보다는 코너형이 더 좋을 것 같았고요 음, 코너형으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이쪽에 보이는 그 경치들을 이 부분에 앉아서 볼수 있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보는 야경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코너형의 경우는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카우치에 비해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카우치보다도 더큰 면적이 필요한 것은 단점이 됩니다 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와이프가 어 낮잠을 가끔 쇼파 위에서 잡니다 제 와이프는 침대에서 낮잠을 잘안 자고요 거의 쇼파에서 낮잠을 자고요 제 와이프가 또 키도 한167 정도로 꽤큰 편이어서 전에 있던 쇼파에서는 와이프가 누우면 이 쇼파 전체를 다 와이프가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와이프가 누워있고 저도 뭐 앉아 있거나 애들도 앉아 있을 수 있게 가로의 길이가 한 2m 이상이 되는 제품을 좀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요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사이즈가 좀큰 거를 선택을 했고요. 또요 왼쪽에 그 베개 대용으로 쓰기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베개 높이 오는 정도로 쇼파를 검색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초과가 돼서 요 부분은 좀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가죽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받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뭐다 아시다시피 천연 면피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펜다나, 자코모, 다우니, 롯데백화점, 일산 가구단지들을 두루두루 다녔는데, 일산 가구단지 저가형 제품을 제외하고는 요즘에는 대부분 천연 면피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어,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 지, 제품을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셨을 때 제품 가죽이 어떠냐고 물어보실 때이 제품이 도코 가죽이냐고만 물어보시면 뭐그 상담하는 저원이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속이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능성 패브릭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코팅이기 때문에 5년이나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쇼파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 제품을 좋아해서 패브릭이나 알칸타라 같은 재질은 구매선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요 부분도 제가 이제 구매할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려했던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소가죽을 크게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소 가죽 한 장에서 못 쓰고 이제 버리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짧게 조각을 내서 그거를 이어붙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요. 그 인터넷에서 이제 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하나로 했을 때하고 이렇게 여러 조각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 가격 차이가 뭐 최소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까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 우선 디자인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용, 제가 선택한 디자인이 너무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왼쪽처럼 작은 조각을 사용한 가죽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예산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부분은 인터넷에서 제품을 검색을 하다가 보면 동일한 디자인인데 가격차가 꽤 있는 제품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실제 전체 가죽을 적용한 것하고, 일부 부분에만 가죽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인조가죽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닿는 부분은 가죽을 하고요, 그게 아닌 부분들은 인조가죽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지금 인조가죽을 일부 사용하는 부분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단순하게 눈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 구별이 잘 안되기도 해요 뭐 전문가가 보면 은 구별을 할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기존에 사용했던 쇼파는 일부만 가죽이었고요 몸에 닿지 않는 부분들은 인조가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요번에 교체하면서 가죽 부분들은 많이 상해 가지고 조금 외관상 보기가 안 좋았는데 인조 가족은 뭐 실제 몸이 닿지 않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 기준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셨다면 이제 브랜드를 검색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검색을 좀 선호를 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파워블로거지들 있죠. 그분들이 이렇게 그냥 광고성으로 올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검색을 돼서 실제 저에게 유용한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쇼파는 이상하게 구글을 검색해도 실상에 대한 후기가 별로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게 쇼파는 한번 정도 구매를 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사용 기간이 꽤 길고요 이게 실제 그 보증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반품도 쉽지 않고요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가죽에 대한 보증 기간은 약 2주에서 한달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야되면 그냥 쭉 사야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온라인으로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결국 오프라인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케아나 백화점, 중소기업, 오프라인 매장 일상 가구 지 가구 단지 등을 약한달 정도 시간을 두고 매주 주말마다 방문을 해서 착석해보고 제, 제가 마음에 드는 쇼파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 주관적인 방문 소감이 이어서 실제와는 좀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는 제가 사고자 하는 200에서 한 400만원대 사이의 제품이 거의 없었고요 뭐한 100만원대 제품의 퀄리티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이케아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제품을 살때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백화점 입점에 대한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가격 대비 한 5에서 한 8% 정도 더 비싸서 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정도만 확인하는 용도로 백화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논현동 가구거리는 저희 집에서 좀 멀어서 제외를 했고요 일상 가구단지는 가격만 비싸고 약간 고객을 호구로 생각하는 느낌이 좀 강해서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그냥 제외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중소기업 중등에 1위 하는 업체하고 그 1위 하는 업체를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으로 뜨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검색한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한 3회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한 다음에 최종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시게 되면 좀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하시면 조명적인 측면이 쇼파를 강하게 비추고 있어서 약간 더 쇼파가 돋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프라인 매장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 쇼파들이 다 붙어서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거 제가 뭐 본인이 사는 거실에 이게 쇼파가 아졌을때그 느낌을 좀알 수가 없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활용이나 구조에 대한 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결정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해서 실물을 보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품 자체와 가죽의 느낌 정도만 확인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지 않으시면 실제 그냥 구매를 하시고 이게 배송이 왔을 때 후회를 하셔서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담을 했을 때 그런 그 상담원이 반품하는 경우가 그런 것 때문에 반품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일자형 소파고요. 그것을 이제 코너형 소파로 변경했을 때 느낌입니다. 집은 원래 전에 살던 집하고 현재 집하고 그냥 배치는 다 똑같고요. 그냥 그뭐 전세 살다 보니까 이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자형 소파에 스툴이 있었고요. 저는 이케아 흔들 의자까지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후에는 초기에는 이케아 의자를 놨다가 아 이거 이게 코너형 그 부분이 있어서 이 이케아 소파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 흔들 의자는 이제 빼버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계획한 대로 뭐 거실의 공간은 한 80% 가구 배치를 20%. 거기까지는 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와 거의 유사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한 제가 보기에는 한 공간은 한 60% 정도 썼던 것 같고요 뭐 제가 했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쇼파에 앉아서 창밖에 경치를 보거나 그 다음에 뭐 TV나 음악을 듣고 뭐 잠시 나 잠시 낮잠도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구성을 좀 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